제가 이제 평등법을 발의했는데요 혹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분 계신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나이가 어리다든지 라 또는 반대로 나이가 많다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태어났다라든지 또는 종교가 다르다든지 또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반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별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성별이라든지 장애 유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나이 등등으로 고용해서 또는 어떤 어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또는 교육을 받을 때어 부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당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평등법은 이런 어 차별을 없애고 좀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어, 이전에도 차별을 어, 제한하는 그런 법들이 군데군데 발의는 됐었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어,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어, 개별적인 어떤 그런 차별을 막는 법으로는 어렵다 라고 해서 좀 단일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 발의됐고 19대 국회까지 무려 7번이나 발의됐습니다. 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국회는 사실 7번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 반대하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회에 눌려가지고요. 가만히 있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어, 21대 국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세개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가리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런 압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어,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라는 아까 설명드렸지좀 잘못된 이에 기반해서 반대하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쯤 좀더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는 어, 그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5년간 위로 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주한 영국 니케시메타 부대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영국은 2010년에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평등법을 만들고 시행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어,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영국 또한 처음에 이제 이런 단일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때 종교계에서는 어, 종교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했었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채용을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현재 영국이 과연 그렇게 됐,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각 종교들은 종교의 자유를 여전히 즐기고 있고 어또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재들을 차별 없이 채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화나 메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점이나 걱정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오해들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답변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니까요. 어,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